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표절 홍진영 복귀장 윤정아트도 경환 집안 싸움, 노이즈 마케팅 하란 된 불타는 드론맨 TV 조선과의 정면 대결이 불안했던 걸까? 부부 맞불작전에 논문 표절로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던 홍진영의 예능 복귀까지 방송 전부터 잡음 만들기에 급급한 MBN 불타는 드론맨 미스터 트롯 디를 꺾기 위해 계속해서 초강수를 두고 있는 서해진 사단의 선택은 자신감일까 무리수일까. 오는 12월 첫 방송을 앞둔 불타는 트롯맨은 트롯 드롯 크레남들의 인생을 껌 도전을 다루는 초대형 트로 오디션. 미스트롯부터 미스터 트롯까지 대한민국의 트로 오디션 열풍을 일으킨 서해진 비디카TV 조선을 퇴사한 후 설립한 크레아 스튜디오가 MBN과 손잡고 제작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미스터 트로디와 비슷한 시기에 방송 예정이라 연말 양보 없는 트로트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스터 트로디와 정면 대결을 선포했지만 불타는 트롯맨에는 약점이 존재한다. MBN 예능 자체가 t v 조선보다 시청률과 인지도 면에서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름값을 이기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MBN에서 방송된 보이스 퀸, 트로트 퀸 모두 화재섬을 불러일으키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아루작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콘서트도 흥행에 참패했다. 이후 선보인 보이스 트롯과 트로파이터는 TV조선 측으로부터 미스트로 도디션 포맷을 베껴 방송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승부사 셔해진 PD는 미스터 트롯을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화재몰리에 나섰다. 가장 먼저 거는건 최초 오픈 상금제 참가자 역량에 따라 상금 액수가 커지는 구조로 미스터 트로디가 파격적으로 내세운 상금 5억 원을 넘어설지가 관전 포인트 서혜진 pd의 초강수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여기에 장윤정 도경환 부부의 집안 싸움을 일으켜 이목을 끌었다 tv 조선트로 시리즈의 멘토이자 터줏대감으로 함께하는 장윤정 대신 도경환을 불타는 트롯맨 진행자로 발탁하며 대립각을 형성한 것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같은 콘셉트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각각 출연하게 됐다. 도경화은 아침이면 트로트 데모 옆에서 눈을 뜨고 밤이면 트로트 데모와 함께 잠이 든다. 트로트 DNA로 치자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윤정의 희 반응에 대해서도 술을 먹고 있었는데 원샷을 하더라고요 라고 도발하기도 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 불타는 트롯맨 측은 논문 표절로 문매를 맞은 홍진영을 대표단에 합류시키는 결정까지 강행했다. 지난 7일 홍진영이 트롯 대표단으로 방송에 복귀한다고 알린 것. 홍진영은 2020년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그가 2009년 조선대 무역학과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한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의 관한 연구가 표절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에서 74%의 표절률을 기록하면서다. 특히 홍진영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했고 조선대학교가 홍진영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인정하자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말로 논란을 자초했다. 홍진영의 사과가 나온 것은 석사, 박사 학위가 모두 취소된 다음이었다. 이후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 제기를 선언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산을 한상팡 신뢰도를 잃은 홍진영에게 가수를 평가하는 평가단으로 섭외하는 것에 반발심이 드는 이유다. 여기에 현역 선배만이 해줄 수 있는 생생한 현장 조언과 큰에너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제작진의 섭외 이유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대중들이 홍진영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정말 흥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불타는 드론맨. 사전 화재성 올리기에는 성공했으나 뚜껑을 열었을 때 속빈 강정이라면 이는 프로그램에 더욱 독으로 작용할 터. 불타는 드론 맨에게 필요한 건 떠들썩한 홍보보다도 단단한 뇌실과 뛰어난 신인 확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